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줘 <웃음> 하늘을 날고 싶어요 <웃음> <오> <웃음> 그런가? <웃음> 안녕 나는 예리야 어, 오늘 뷰티풀 12월호 커버 촬영을 했는데 반말로 하는 게좀 어색하네 <웃음> 우리가 인스타그램 피드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질문할게 네 그래 <웃음> 아 내가 친한 이제 사진과 언니들이랑 재미로 평소에 필름 카메라나 그런 걸 찍는 걸 좋아하는데 숲에 가서 찍은 사진이었나?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? 잠깐만, 잠깐만 기다려줘. <웃음> 이게 그냥 동네 뒷산? 동네 뒷산에 가서 그때 한참 이제 내가 인스타그램을 한다고 처음에 듣고 뭘 올려야 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사진이 탄생했었어. 근데 나, 좀 반반인 것 같아. 나가서 노는 시간이 필요하고, 그러다가도 그 뒷날은 꼭 이제 뭐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지 막 맨날 나가서 노는 걸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. 음. 중간. 그 중간에 있다. 집에서 있을 때 넷플릭스 보고, 책도 읽고, 진짜 심심하면 그림도 그리고, 보통 내가 자주 있는 바운더리는 침대인 것 같아. 난 거실에 TV를 놓지 않았거든. 침대 앞에 있어. t v 와 침대와 함께 하지 지금도 빨리 가고 싶다 마음의 <웃음> 소 청순 가련 여주인공? <웃음> 악역보다는 화를 덜 내는 편이 부담감이 좀덜할것 같은 느낌? 그리고 내가 전에 이제 맡았던 드라마에서 의 역할도 악역은 아니었어서 청순 가련 여주인공으로 가겠어 음... 나는 하늘을 날거나 초능력이 있다거나 뭐 뱀파이어도 좋고 좀 그런 장르물을 굉장히 좀 좋아해서 그걸 내가 언젠가 좀 연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막 그런 마블 영화에 다시 빠져가지고 나도 하늘을 날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마블 히어로가 되고 싶어 시켜주세요 하늘을 날고 싶어요. <웃음> 요즘에도 필름 카메라를 자주 들고 다니고 여행 가면 꼭 필름 카메라랑 또 디지털 카메라 같은 거를 하나 장만을 해서 그래서 카메라를 두 개를 갖고 다니는데 원래도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하고 찍히는 것도 좋아해서 뭐 이번 제주도 여행을 잠깐 했는데 사진들을 많이 찍어왔던 것 같아 풍경 사진도 찍고 인물 사진도 찍고 그런 게 재밌어 나 너무 노잼일것 같은데? 찍는 거! 나는 내가 좀 잡지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해보고 싶고 꾸며보고 싶고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사진을 언젠가 찍어보고 싶어 실제로도 내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, 친한 지인들이 실제로 사진전을 최근에 연 친구도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 기술이 된다면 한번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. 아주 먼 미래일 것 같아요 그때는 하지마 <웃음> 어, 언젠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언젠가 한 번쯤은 초안만큼은? 초안만이라도? 잡아서 뭔가 좀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 시켜주세요 와 예리스러웠다 아 나는 근데 요즘에 또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2월에 눈이 오는 날에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이게 되게 내가 좀 행복하게 웃고 있어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야 꾸밈 없는 웃음? 눈이 왔으면 좋겠어 <웃음> 눈을 좋아하거든 TMI지만 내가 12월 후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행복해 내가 이거를 딱 듣고 생각난 문구가 있었는데 사실 아무데서도 밝히지 않았지만 내 인스타그램 지금 아이디가 예림이즈인데그 전에 강력한 후보가 있었거든 내 영어 이름이 KT인데 KT's personality라는 그게 아이디 유력한 후보였어 뭔가 내 나의 성격들? 에서 그런 의미였는데 너무 길어서 탈락됐거든 그래서 KT's personality 이렇게 하고 싶어 해시태그 그래! 어내 화보가 이제 나왔겠지? 뷰티풀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고 나의 12월호 화보도 다시 한번 많이 많이 사랑해줘 안녕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